우리 애테레마 이렇게 깔끔쟁이야 이거 응? 오디에다타거야 어? 이거 어디에다타거야아 어? 엄마가 안 신었던거지 그거 신발 얼마 되는 줄 알아? 응. 그 슬리퍼? 10년 넘었어 10년 넘은 슬리퍼야 이거 어디에다 타는거야? 어 거기다 정리하면 되지 뭐 똑같이 오지에 오지에 오는 오디에 가져온거야? 이거 어우야더러워 내려놔 오지에 가져간거야? 아니 원래 있었어 원래? 어 원래 안 있었는데? 저기 치발장 안에 있어서 몰랐지 아 주워 놨다? 어 음, 어떻게 거야? 이거 야거이 입고 이거 입고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너무 이거 다 이거 이고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예거라 이거 이거 이거 이 우리 거이 우리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예 이거 이거 기 이거 이 이거 이고이 <웃음> 안녕하세요 그래야지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엄마 기력 없는 엄마가 먹어요. <웃음> 아빠도 기력 많으니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와. 약간 우왕총심인것 <우황청심한> 같다. 본좀품 보증서까지 있어. 이게 원래 20만 원짜리예요. <웃음> 음. 근데 지금 좀 저렴하게 줬네. 여기데 오. 영이 하는것 같아 응. 좋아. 바나나 좋 되게 쓸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 나나좋아 뭔가 바나나 절인 홍삼 먹는 느낌이라고 되나? 네. 네. 물과 함께 씹어서 먹는 건데 우리 그냥 씹어 먹었네 <웃음> <치토마>.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 헤리드. 음 어. 음 감사합니다 야지엄마왜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맛있어요? 또, 왜, 왜? 엄마가... 왜, 뒤로 다. 엄마가, 엄마가 보관할게. <웃음> 네. <웃음> 아이기도, 아이기도, 아이기도, 아이기도, 아이기도. <웃음> 신발 신어. 어, 맞아. 미니마우스랑 있는 것도 있고. 가족들. 어. 음. 음, 이정도만 먹으면 되겠다, 혜리야. 아니면 좀 가까우잖아. 응. 음. 로플렛이잖아. 혜리야, 잘 가. 잘 다녀 딱, 딱, 딱, 딱, 딱. 애벌레. 애벌레야? 응. 애벌레인가? 응. 지렁이 아니야? 지렁이 맞아 애벌레 아니야? 지렁이야 애벌레네 지렁이야 애벌레지 마스크 마스크 잠깐만 이게 봐봐, 봐봐. 오, 테리한테 딱 맞네 응. 엄니 엄니 된거 축하 선물. 진짜? 엄마가 잘 들고 갈수 있겠지? 엄마. 엄마. 엄리 아무리 생각 안 돼. 엄마가 묶어줄게. 다시. 이거 지금. 아이고 아이고. 묶어줘야 될것 같은데?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. 오늘 사람이 안 괜찮을 것 같아, 야 봐봐, 엄마 가봐. 황태나, 엄마 가보라고. 네. 엄마 가보라고. 안 싫어. 아, 머리 묶어야 돼, 너. 아, 그렇지? 그치? 그치? 앞머리 그러고 갈 거야? 응. 어. 넌 봐봐. 아, 뭐야, 아, 그런 거 하지 마. <웃음> 귀여워, 아, 너... 근데. 괜찮아? <웃음>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. 아, 이러고 가, 그냥? 응, <웃음> 이러고.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